<웃음> 십계명이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이 사건은 뭐이스라엘이가난안 어, 정탐을 하고 나서 어, <웃음> 있었던 상황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웃음> 그열 가지 그 기적적인 이적을 보고 출애굽해서 또 홍해를 갈르고 갈루, 넘어왔고 광야를 다 통과해서 지금 <웃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시내산에서 맛보고 또 말씀도 듣고 이것저것 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음, 가데스 바네아 거기, 거기,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 고린도전서이 말씀은 그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제 우리의 거울로, 어, 경계로 어, 이제 기록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왜 이제 십계명이 그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 본문을 택했나 이 본문들을 택했나 이스라엘이 이제 근본적으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죠 자기가 누구한테 인도를 받아서 지금 살아가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의 생활과 단순 비교해가지고 지금 그것 어, 그것과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불명 불평과 불만이 나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말이죠. 다. 어, 뭐. 신해산에서뿐만이 아니라 성, 성막을 짓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 사건도 있었고 매출하기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졌던 신관 때문에 사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다가 되게 혼났지 않아요? 중간에 또 여러 사건들 있어서 뭐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단순 비교해서 예수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비교해가지고 아참 비참하게 살아간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은혜를 입어서 어떤 나라를 증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광인가 그런 걸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단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단순 비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그 크신 그 하나님을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단순 비교하면 이렇게 꼭 원망 불평이 나오고 세상 것을 탐하 그런 육신대로 살아가는 가늠의 일을 하고 말이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그 피할 길을 다 주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애국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되는 대상이잖아요 비교가 안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한다는 말. 이미 하늘의 신분을 소유하고 하늘에 안심받은 음. 그런 그런 그런 모형적인 존재인데.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이웃의 것을 탐하고 말이죠. 그리고 시기하고. 음. 그런 일. 그러면 이제 식계명이 그 많은 것을 지킬 수가 없 근데 항상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내의 정체성. 내가 가진 학식이나 재산, 명예, 그 외모,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정체성. 그리토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토가 우리의 전부가 되신데, 그그리도가 뭐 어떤 국소적인 그런 지역 신도 아니고요, 민족 신도 아니고 그그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주이시고 또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구속주가 되시는 분 아니에요. 장차 또 심판주로 오실 그런 분. 그분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그등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다 그리또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그, 그들이 모형적 사건 속에서 겪은 일들이 다 그리또와 관계된 일이다. 하는 것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의 고린도 교의 상황은 <웃음> 이 사람들이 우상, 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웃음> 지식이 있는 것 같아는데 이제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 사실은 생각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그리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지금 똑같아. 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렇고 신약의 저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장소만 이동이 된 거예요. 속이 변화, 하늘, 땅에서 하늘로 옮겨줘야 되는데, 속이. 장소만 변하고, 그러고 행복을 더 누리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 가늠하고, 시험에 들고, <웃음> 원망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세례도 받고, 교회 다니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 그거는 나하고는 떠난 일이다. 나는 이 신칭이 받은 사람이니까, 죄의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고, 그냥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 일곱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가, 저들이 그, 그, 뭐 신관이나, 뭐, 인간관이나 다, 저기, 부패해서 그 극단적인 그, 모습을 보여 잖아요그 토하, 그래서 그 불의함이 하늘에까지 그, 미쳤고, 그래서 그 저들을 다 토하여 내친 거죠. 하나님이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을 통해서 다 몰아내셨어요. 그 일에 쓰임 받을 존재잖아요. 신, 신자는 그냥 영역 이동이 아니고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사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싸움이 있는 거고. 근데 목표, 그냥 영역만 이동해놓고 여전히 생각은 애굽 애국, 애국의 생각, 애국의 사상, 이런 게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본인도 교회 상황이나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똑같아.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 그, 자기는 세례 받았으니까 죄와는 무관하다고 하고 죄를 막 짓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어 뭐, 아비의, 아비의 여자를 취하는, 아들이 취하는 그런, 그런 이제 근신상간의 모습도 보, 보이고. 그러니까 어,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한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백백교라고 그 우리 초대교회 때 그런 있어요. 그러고 하얀옷입고 서로 혼혼교하고 아주 혼혼무라고 막 그런 일. 그냥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제는. 자, 죄에서 자유한 존재,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경계를 뛰어넘는 일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경계가 없이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고린도교회 상황하고 아주 똑같은 거죠. 그렇게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자기 정체성을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그, 그, 그, 그걸 못하니까 그 이전에 못 누렸던 거를 그걸 빌미로해서 다 누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빌미로해서 자기 영광, 행복, 정욕, 추구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계명을 전혀 지킬 수 없죠. 시계명이 그만한데. <웃음> 그 <웃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가. 천나 하고도 우리 작은 그 지체된 형제들을 바꿀 수가 없다. 내걸 그러니까 내걸다 드려서도 형제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 도왔던 게 그런 정신이에요. 자, 이웃을, 이웃을, 이웃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내 몸처럼 생각한 거 이웃을 진짜 내 몸처럼 생각한 거야. 그러면, 그, 기, 기 꺼이 자기에 있는 걸다 넣죠.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자기우상송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이 전부.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것이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영원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당위를 잃게 하고 존재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리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인가 그걸 알아요 부분적인 만족 부분적인 만족으로 우리를 만족게 하려고 그리토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만족을 하게 하려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대피전물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시, 우리 시선이 땅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하늘로 올라간 거죠. 우리 시선이, 항상. 이게, 여수하나, 저기 갈랩처럼, 상대적 단순 비교하지 않고, 그, 하나,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게 우리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그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재벌 아들이라도, 그, 어, 마약하고, 아주, 이게, 족하질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예요. 진, 진정으로 내가 그리또와 하나가 된 존재인가? 그리또와 하나가 된 걸로 내가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야 신자거든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구만. 그리토도와 함께 살고 죽고,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일, 그리스도의 품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는 <웃음> 그러면 이제 이 십계명의 그 많은 세 가지 내용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그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잖아요. 예? 아담 안에서 불의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셔 가지고 보내신 의. 그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다.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토 안에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제 연합을 이루는 건데, 그게 이제 5장, 6장에 그리토와의 연합이 나, 나타나고요. 그리토와의 연합이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기의 부패함과 연약함이 있어서 이제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율법을 비추어 봐도 내가 그걸 그 다못 이룰 것 같고 또 육신을 생각해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연약한 육신이 못 하는데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그것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이신칭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 지원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토와 연합된 존재로서 그 의의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겠잖아요. 예? 그런 사람, 그런 사랑 그리토와 연합해서 그런 그 신령한 그, 그러니까 그 교회와의 연합인데 그, 그, 그 교회에 연합돼서 살아갈 때그 누구도 그것을 꺼내낼 수 없고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 뭐 사망 이런 것이 꺼내낼 수 없다 팔장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아닙니 그리고 이제 과거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미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런 실질, 실질 참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때 12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이 원수 사랑까지 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도 중심에라는 것은 그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아로서, 그리도와 연합된 교회 아로서 생명의 성신의 법을 의지해서 그 원수 사랑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 태도를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그런 사랑이 있을 때그 내가 가진 그 모든 걸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계명을 저절로 지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저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그 사도권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수 있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그 녹을, 녹이라고 하면 녹이죠. 하늘나라 녹인데 그걸 그살수 있었지만 그것까지 포기하고 오히려 그 로마인의 신분에서 그 어떤 저급한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이, 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약을 자비량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뭐 비천한데 처하게 하시면 비천한데 처했고, 풍부한데 처할 수, 처했으면 거기서도 그 풍부할 때 처할 수라는,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을 그, 받은 거죠. 음. 그리 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중간 지대는 없다. 하는 내용을 또그 뒤에 배웠어요. 성신으로 사, 사는 사람이든지, 그,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게 꼭 고무줄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웃음> 성신으로 살든지 아니면 육신으로 행하든지.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바뀌어져 가지고요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이제 이웃사랑의 제이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해도 또 무슨 돈을 벌어도 아니면 지위를 차지해도 그다 이웃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먼저 믿, 믿음 안에 사람들을 지지하고 주님이 써나가시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예? 근데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웃음>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참그 짐승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이제 육신에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짐승 같이 산다. 서로 물고 뜯는 관계가 된다. 이, 이 주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한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셨는데, 그러그 뭐, 그분의 몸인 교회가 당연히 그 동일한 그 몸체인데, 그그 그, 그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섬기는 것이 영광이고, 섬기는 것이 복이고. 음. 소유하는 게 복이고 영광이 아니고요. 높아지는 게 복이고 영광이 아니고요. 소유하고 높아진 걸 가지고 어 섬기는 게 복이고 영광이. 그렇지 않으면 그 그거 갖고 이제 어떻게든지 그걸 지키려고 물고뜯고 하는 거다. 거기 이어서 그러면 어, 율법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다 나타내야 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런 방도를 갖고 있지만 그럼 우리 자신 상태가 어떤가? 그걸 과연 다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떤 걸 우리한테 준비해 놓으셨나? 그게 나머지 문제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웃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또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게 이제 또 다시 그 순환 논법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교회예요. 또 다시. 로마 케톨릭이나 뭐실령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 관이 아니고요 정통 개혁주의 교회관 성경에서 가르친 교회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명목으로 죽은 정통도 아니고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어, <웃음> 서로. 돕는 위치에서 지킬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을 아시고, 그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49문으로 가서 1계명의 결론을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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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 해설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질문의 의도는 153문에서 잘 드러납니다. 153문도 문답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위반한 까닭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외적인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도로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것도 주시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그, 부족할 걸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범죄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은혜의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합니다. 율법의 율법의 용도가 있죠. 계명의 용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용도를 통해서 그 죄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죠. 죄가 뭔지 알게 하는 거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용도로서 그걸 이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못 지키죠. 못 지키니까 그, 우리는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토도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못 지키는데 지킨 분한테 가, 가서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규범적인 용도라고 그래요, 율법의 용도. 그것은 세언약의 율법으로 이제 내가 못하지만 또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전통적으로 그런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김홍준 목사님이나 또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율법의 용도를 생각할 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가고 세원약의 율법으로 누린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했잖아요 뭐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웃음> 우리는 이미 그 대유리 문답 21문에서 부터 30문에서 인생의 타락과 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관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죄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중보자를 세워주신 사실을 이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유리 문답이나 소유리 문답은 이미 배운 사실을 다른 각도에서 살필려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우리는 대율인 문답이나 소율인 문답을 크게 둘로 나누는데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을 것이 무엇인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 다음에 둘째는 그 6문에서 90문까지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91문에서 196문까지. 이 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언약의 약속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이미 언약에 들어온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루기 다루는 이부가 십계명 해설부터 시작되는데 십계명이 바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에 관한 해설도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1문 문답을 보면 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린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린말은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하로라 하신 것인데 이 머린말에서 하나님은 여호하곧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존재를 가지시며 자기의 모든 말씀과 사역에 존재를 주시는 분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예적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자기 모든 백성과도 언약 맺으셨으니 이스라엘을 애국의 종사리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영적 속박 상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들이시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가나안족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려고 한 거죠. 그, 그러니까 거긴, 거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영역 이동만 한 사람은, 속은 그대로인 사람은, 절대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험마다 걸리고, 예? 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난칠고 일곱족속을 토하에 내치신 것처럼 토하에 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 칭의, 아까도 칭의도 얘기했지만, 칭의는 삶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신칭의의 삶. 의의는, 하나님이 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다 죄인이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사회적 구조적 악 때문에 사단의 시험 때문에 여전히 갈등하지만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불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까지 예? 그이 성화와 영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방도를 취해서 누려가는 건데. <웃음> 여기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형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와 똑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언약 백성에게 물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까닭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뻔히 못 지킬 줄 아는데 너 이거 지켜 이렇게 요구할 때는 아 그못 지키는 걸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언약 백성이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범죄하고 날마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토를 믿고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토를 믿는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항상 회개해야 돼. 니다 하루에 열두 번도 더 회개하는 거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도를 믿고 회개하는 지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도입니다. 로마 케토릭에서는 그냥 저 매주 고해성사나 아니면 매년 해를 넘길 때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교회 안에서 그걸 처리해 나갈 수 있게. 기독교 하는 4권 저 1장, 1항에 보면, 그, 그, 은혜 방도로 주신 것에 대해 나옵니다. 4권은 이제 교회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구원에서 설명한 대로 그리토께서 우리의 것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에 베푸시는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까지 변덕스럽기까지 하여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움의 수단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황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그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믿음의 거룩한 일치를 위하여 또한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무엇보다도 그는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를 체험한 우리들이 느끼기에 믿음을 북돋고 강건케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은혜 방도가 이제 말씀과 성례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하면 기도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그 말씀과 성례를 누릴 수 있는 기관이 뭡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그건 하드웨어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3권에서 그리토의 중보 사역에 위익곧 의롭다 하심과 거룩해 하심이 성신의 사역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4권에 와서 성신께서 그 믿음을 일으키시고 경고케 하시려는, 곧 쓰, 쓰려는 수단, 은혜의 방도를 다룬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루는 것은 곧 교회에 관하에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여리 문답 153문에서 그리토께서 중보사역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쓰시는 방도라고 밝히고서 이어서 마지막 문답까지 복음강설과 성례와 기도에 관해 길게 설명해 나갑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첫째로 우리 고백서가 개혁신화, 개혁교회의 신개혁 신학과 신앙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 요리 문답은 어,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만 자세히 살피면 결국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사도신경, 성례, 식계명, 기도 순서 대로 배열되어 있고 대유리 문답이나 소유리 문답은 사도신경의 해설이 별도로 없고 식배명 성례, 기도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두 문답의 차이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유리 문답이나 특별히 대유리 문답은 은혜의 방도에 관한 내용을 통하여 풍부한 교회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소유리 문답이나 대유리 문답이 사도신경 해설이 없어서 교회론이 약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은 단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하고 식계명, 주기동, 이렇게 외우세요. 40주. 40주. 이것은 요리 문답의 순서예요. 그 사도신경의 순서에요 어떻게 보면. <웃음> <웃음> 그게 이제 뭐 루터의 소요리문답이나 뭐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다 그런 순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그 그 내용은 아주 매, 매우 실체적인데 우리가 149문 이하의 문답들에서 우리의 구원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요번에 그 사도행전 강의 김홍전 목사님 그 강론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내용, 사도로서의 교회, 사도, 사도의 교회로, 계시와 교회와의 내용과 사도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요번 주 강설, 다음 주 강설, 34강에도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왜, 왜 사도가 교회와 연결돼가지고 그, 사역, 자기 사역을,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했는가. 이 교회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한 지교회의 조직교회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참 이스라엘의 기관이에요. 그리토가 머리가 되시는 그 기관이라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를 누리고 은혜의 방도를 누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돕는 자로서 그 문제를 그 대신 주 앞에 내가 회개할 자로 회개하고 사역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할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게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 서로, 서로 그런 존재가 되죠. 부부도 그런 존재, 부, 부, 부녀, 부자지간에도 그, 그런 관계, 서로 돕는 관계. 그 교회 다 이론들 아니에요? 교회 이론으로. 이 신령한 교회의 이론이 된다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필적이 만나길 참, 아, 저, 저 같은 사람을 만난 게참 불행한 일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이 혹시 들으면, 아,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그, 진짜 주님이 세우셔서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세우셔서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게 한다는 면이 있으면 여기 남으셔도 괜찮습니다. <웃음> 남아서 서로, 서로 돕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제가 저기 사역을 접을 때는 그 얘기를 꼭 할,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웃음> 진짜 미안하다고.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역자가 된걸 미안해. 네, 우리, 우리 자식들한테도 사실은 지금 내가 그런 아버지라서 지금 미안하기도 한데, <웃음> 교회도 마찬가지. 아내한테도 그러겠죠. 네, 네,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태까지 하루하루 완건데, 아무튼 근데 이 주님이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게 한다. 풀수 없는 문제를 풀어가게 한다. 나 혼자 은혜 받고 계시 받아서 하나님, 삼미 하나님이 나 구원 받았대, 하셨대, 자유를 주셨대. 그렇게 끝나버리고 끝나면, 그 진짜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속에서 서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고백으로 밟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동질한, 다 죄인이고 악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 동질의 그 지체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지, 뭐, 사기꾼들이고, 다 살인자들이고, 뭐 마음으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을 거예요? 마음으로 얼마나 또 탐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좋은 걸뭐 의식 주 문제 다 탐했을 것이고, 예? 육신으로 다 탐했을 것이고. 또 기분 나쁘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 다 죽였을 거고 뭐 마음으로는 다 죽였죠. 그런데 주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할수 있게 해주시니까 이 교회라는 기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다 연약한 지체들 뭐 모임이지만 그 내가 그런 가정의 부모가 되고 그런 가정의 또 자녀가 되고 그런 사회에도 주인이 되고 종이 되고 그 149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물으면 그저 우리 개인의 삶과 실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계명이 그려 보이는 그런 사회를 이루고 사는가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함께 거룩한 사회로 서 나가는 일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이제 교회론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개인이 존재하고 또 교회로서 존재하고 새 인류, 새 사회. 그두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새 사회를 그 건설에 나갈 때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무장케 하신 무장을 가지고 그것 뭐, 부부 간에, 부자 간에, 사회 속에서 그걸 누려가야 된다. 이거.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사위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서 선언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이죠.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이미 하늘에 올라간 존재로 이지만 여전히 바른 땅에 붙이고 연약함이지만 있 거기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겸, 겸손한 그 태도로 사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나 하나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것이 그저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냐고 거룩한 교회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간의 문제나 아나니아 사피라 문제 또뭐 마술사 시몬의 문제도 그렇지만요. 그리고 우리 또 반면 반대로 뭐 기생 나합이나 뭐 에티오피아 내시나 이런 사람들그 회심을 또그 교회 속에서. 확인한다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죠.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참, 탐, 우리가 탐심을 아니면, 탐심이 아니면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탐심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개명이. 근데 그러면 어떡하냐. 주님 해결책이 있는 거죠. 교회 속에서 그리또의 은혜를, 말, 말씀과 성례로, 또 성신의 능력으로, 어, 그, 그 기도로 그걸 누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저 하드웨어를 취하면서 서로 이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못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그걸 알고 서로 동료해. 서로 나쁜 면이 나오면 저내 모습이라고 하고 그 대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좋은 모습이 나면 하늘에서 온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해 나쁜 모습 보면 그냥 후벼 파고 밟아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자기를 밟는 거 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 가 없어요. 우리 태생적으로 그런 존재들인데 그게 좋은 말을 해야죠. 항상 긍정적, 그냥 그냥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냥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게, 덕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말은 그, 다그 연결된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 희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내가 교회를 이룰 교회를 차라리 찾아가는 게 낫지. 기도하겠습니다.